What? <laughs> 강아지들 저 안에서 막 놀고 있어. 그래 여기였던것 같아, 맞나? 여기 여기 파 파스, 여기서 파스타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응 파스타바 여기 여기 다음에 한번 와야 되겠어. 여기 이 안에서 그 저렇게 철판 같은 거, 대판약기? <웃음> 그런 거 있잖아. 그렇게 파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파스타바 여기 나중에 한번 와야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. 아니, 여기 그 뭐라 그러지? 비누. 뭐 로션, 이런, 그런, 방향제, 이런 샵들 때문에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, 혹시 모르겠어요.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계속 이렇게 들이마시고 <웃음>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웃겼어요. 시티바이크.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이 거리가? 자, 여기도 그냥 걸으면 화보입니다. 화보. 저그 옛날에 여기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 길에서 배정남 씨 봤다? 그때 한참 여기 소호의 배정남 씨 놀러 오셨나봐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어! 딱 눈에 띄더라고 그 패션이랑 이런 게 아우라가 알렉산더 왕 겐조 잔니 이런데 이렇게 골목골목 가면은 되게 오래된 이탈리안 레스토랑들 막 이런 파스타집 맛있는 데 있는데 어디,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고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편한 신발 신고 오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상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저기 30 그랜드 스트리트 가셔서 커피 드시고 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0쪽? 자, 건나요. 두 다리 좀 튼튼하신 분들은 저 밑에 차이나타운까지 쭉 걸어가실 수 있으니까 쭉 걸어가셔도 될것 같고요. 아, 라이트에서 오너다. 이쪽으로 쭉 가면은 차이나타운 맞죠? 쭉 가시면 찬나타운이니까 그렇게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이런 옷걸이들도 예쁘다. 살짝 보죠. 음. 뉴욕에서 야외에 이런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아웃도어 다이닝이 되면서요. 정말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났다 그쵸 요즘은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사진 찍었을 때잘 나오는 그런 컨셉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떼기를 딱 깔아놔가지고 예쁘네 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? 오, 여기는 조금 세상 힙한 오빠들이 많이 있네 그런 약간 스포츠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힙한 오빠들이 많이 나와 계시네 무서운데? <웃음> 좀 무서웠어. 저그 저기 저 그거 하고 있지 않았어요? 대마 거래? <웃음> 그 뉴욕에서 1년에 두번 레스토랑 위그 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 레스토랑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리픽스라고 정해진 금액을 내면 에피타이저, 그 다음에 그 전체식, 그 다음에 후식까지 이렇게 나오는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레스토랑 위기에 참여하는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고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건너 볼까? 가 일리 안 가봤으니까 요리 가보겠어요. 아니, 이번에 가죽 바지가 유행이래요. 일단 시끄러우니까. 원래 가을 되면은 가죽 제품들이 유행을 하긴 하는데 올해는 그 가죽 반바지, 가죽 치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거라고 해요. 자, 뉴욕을 걷다 보면은 딱세 가지 냄새를 맞출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다 맞는다, 그럼 당신은 진정한 뉴욕커입니다. 첫째, 걸레빵 냄새. 두 번째, 소변 냄새. <웃음> 세 번째, 마리오 하나 냄새. 이세 가지를 다 맞고 구분을 할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뉴욕커. 어 여기는 진짜 확실히 언니 오빠들의 패션이 좋은네 마주, 마주도 있고 에일로도 있고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다 있다니까 그래 여기야 여기 이, 여기 이 레스토랑 조 레스토랑 여기 그 레스토랑 위에 참여하는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열기좀기가 여기 차죠? 여기는 네스프레소 샵 네스프레소 부티크 <웃음> 이거 크다 전 오리지널라인 쓰는데 진짜 요만한 간장 종지 온거 알죠? 커피를 담을 수도 없어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죠? 먹으려고? 몽클레어 저기 보여 여기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스시바 다음에 와야지 <웃음> 발렌시아가다 우와 오빠도 옷 진짜 힙하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좀 패션도 읽고 돌아가는 유행도 좀 구경도 하고 저 옛날에 한국 있을 때 압구정동 그 커피숍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진짜 한 3, 4시간 한참 구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자, 이렇게 돌았다, 크게. 옛날에 여기 어디에 잠바주스 있었는데? 나또 2005년에 멈춰있는 사람 하나니다 <웃음> 그러니까 여기 그런 그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시면 은 정말 재밌게 놀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쇼핑 한참 좋아할 때는 여기를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지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저렇게 끝까지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편한 신발 신고 나오셔서 돌아다니시다가 구석구석 보시고 차이나타운까지 가셔서 어좀 둘러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베나탄의 소호, 여러분 궁금하셨죠?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둘러봤습니다. 다음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? 혹시 가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어, 방금 제 친구 카페처럼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한인 업주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